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본 텍스트 프레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해서 문서 지난 시간에 여기서 이제 원하는 사이즈를 입력을 하고 기본 텍스트 프레임 박스를 클릭한 다음에 도련및 슬러그에서 도련을 어, 상하좌우 3mm씩 넣고 페이지를 만들었었죠 이렇게 만들면은 마스터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기본 텍스트 프레임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텍스트 프레임이 설정이 잘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보시면은 네모난 문서 모양의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돼 있는 박스가 보이시죠 이게 기본 텍스트 프레임이 적용된 텍스트 파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텍스트 프레임을 클릭하지 않고 파일을 만든 상황에서 중간에 내가 기본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수 있겠죠 근데 이제 텍스트가 많은 책 도서의 경우에는 기본 텍스트 프레임이 없으면 작업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기본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 텍스트 프레임을 클릭하지 않고 새 파일을 만들면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아무리 드래그를 해도 중간에 텍스트 박스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일이 모든 페이지에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어줘야지만 음, 텍스트를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보시면은 기본 텍스트 프레임은 이건 아니에요 그냥 텍스트 프레임인 거죠 일반적인 내가 만든 게 기본 텍스트 프레임인지 그냥 일반 텍스트 프레임인지 어떻게 알수 있느냐 보시면은 클릭을 했는데 아까 기본 텍스트 프레임이랑 다른 모양의 음 박스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런 일반적인 텍스트 프레임을 기본 텍스트 프레임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클릭하여 이 페이지를 마스터의 기본 텍스트 플로우로 지정합니다 라는 문구가 뜰 거예요 여기에다 마우스를 올리고 왼쪽 마우스로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은 바뀌시는 게 보이시나요 한번더 클릭하면 기본 텍스트 프레임 지정이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반 텍스트 프레임인 거고요 클릭을 하면 화살표가 생기면서 기본 텍스트 프레임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처음부터 기본 텍스트 프레임을 지정하고 만들었다면은 마스터 페이지의 양쪽 페이지가 모두 기본 텍스트 프레임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페이지에도 어,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뚫려 있는 기본 텍스트 프레임을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 페이지도 마찬가지죠. 기본 텍스트 프레임을 클릭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 한쪽 페이지를 마스터 어, 한쪽 마스터 페이지를 기본 텍스트 프레임으로 만들었어요 클릭을 해서 근데 이쪽은 기본 텍스트 프레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 이쪽도 그럼 클릭하면 기본 텍스트 프레임이 되겠구나 하고 여기를 클릭해줬어요 근데 그랬더니 클릭하는 동시에 왼쪽 페이지에 기본 텍스트 프레임이 사라집니다 즉 어, 내가 지정을 할때 기본 텍스트 프레임은 한쪽 페이지에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양쪽 페이지 다 기본 텍스트 프레임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한쪽만 만들어지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은이 한쪽 페이지를 먼저 만들어주고 이 양쪽 페이지를 연결을 해주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프레임에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 끝에 이런 사각형의 빈 박스가 보이는 게 보이시나요? 모서리 말고 오른쪽 면 끝에 보이시는 요거, 요기를 클릭을 합니다. 마우스 포인트 옆에 어, 검정색 점선으로 된 것들이 뜬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페이지의 끝으로 이동하면 보이시나요? 마우스 커서가 바뀌신 게 여기 있을 때는 음, 점선에 이렇게 사각형인 형태인데 점선이 들어가 있는 마우스 커서였다면 오른쪽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 약간 꽈배기 모양처럼 생긴 게 나오죠.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보이시나요? 바로 기본 텍스트 프레임 모양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왼쪽 페이지도 기본 텍스트 프레임이 됐고 오른쪽 페이지도 기본 텍스트 프레임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 양쪽 두 가지 의 텍스트 프레임을 연결해 준 거예요 이거는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기에서 기타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텍스트 스레드 표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축키로 Ctrl-Alt-Y를 누르셔도 되긴 하는데요. 단축키를 익숙해졌을 때는 단축키를 쓰시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다들 클릭해서 찾아가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만 기능을 좀더 정확하게 알수 있거든요. 눌러주시고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보이시나요? 아까 보이지 않던 이게 텍스트가 연결되어 있다. 왼쪽 박스와 오른쪽 텍스트 프레임 박스가 연결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보기에서 기타에서 스레드 숨기기로 현재는 바뀌어 있죠. 우리는 표시를 눌렀기 때문에 표시가 된 거고 숨기기를 누르시면 표시가 안 됩니다. 그냥 표시가 안될 뿐이지 실제로는 숨겼다는 거지 실제로는 두 박스가 연결돼 있다는 의미예요. 표시를 눌러보면 연결돼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거는 처음부터 애초에 만들 때부터 기본 텍스트 프레임을 적용을 하고 만든 파일이거든요 이 파일은 애초에 두 박스가 연결돼 있어요 확인을 해보시면 애초에 만들 때부터 연결돼 있는 박스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중간에 텍스트 박스를 기본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 작업하는 도중에 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시겠죠? 그럼 여기까지가 기본 텍스트 프레임을 처음부터 만드는 것 그리고 중간에 만드는 것 그리고 텍스트 박스를 서로 연결하는 법까지 어, 얘기를 해봤어요. 그럼 이제 실제로 텍스트를 한번 어, 인디자인에다 넣어보는 방법을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Ctrl-C, Ctrl-V 가장 어, 우리가 익숙하게 쓸수 있는 방법이죠 예제로 텍스트를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Ctrl-A를 누르면 가지고 있는 이 텍스트 박스 어, 텍스트 파일의 모든 텍스트를 클릭을 하는 단축키입니다 Ctrl-A 누르시고 Ctrl-C 하신 다음에 Ctrl-V 해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던 텍스트 파일의 모든 텍스트가 지금 인디자인으로 옮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텍스트 어, 프레임을 우리는 설정을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둔 텍스트 프레임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제가 예제로 가져온 게한 10페이지 내외의 파일밖에 안 되지만 300페이지의 파일이 동시다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Ctrl-C, Ctrl-V 말고 어,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파일에서 말 그대로 가져오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화살표 커서가 변하신 게 보이시죠? 이거를 내가 원하는 텍스트 프레임에다 클릭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내가 들어가는 걸 원한다면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또 아래로 쭉 생성되는 게 보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클릭을 해보시면 텍스트 프레임이 모두 연결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 이렇게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것은 txt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보통 작가님들은 음, 텍스트 파일로 어, 문서를 변환해서 보내주시지 않으세요 보통은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을 보내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글이나 워드 파일이 인디자인에 바로 들어가느냐 방금 가져오기처럼 넣을 수 있느냐가 궁금해지는 거죠 한글을 방금처럼 Ctrl D를 이용해서 넣을 수는 없어요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져오기를 눌렀을 때 지금 보이시면은 한글 파일이 있는 폴더거든요 근데 클릭을 해보시면 한글이 어디에도 뜨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한글 문서 자체는 가져오기로 불러올 수 없기 때문에 Ctrl 음, Cv로 가지고 오는 방법 한글 문서를 한번 켜봤어요 어. 한글 문서를 그냥 컨트롤 C, 텍스트를 드래그 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한글 문서 자체를 불러올 수 있는 파일로 변환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이름을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 형식을 워드문서라든지 어, 또는 텍스트 문서, 서식 있는 문서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 인디자인을 불러올 수 있는 파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텍스트 문서로 한번 만들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D를 눌러서 어, 변환한 파일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마우스 옆에 글자들이 뜨면서 커서 가 변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클릭을 하면 한글 파일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맞아요. 지금 쭉 오른쪽에 페이지 어, 미리보기 화면을 보면 은 한글 문서가 전체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문서 형태로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 자세하게 한번 봐 볼까요? 여기에 분명히 내용이 있었거든요. 한글 원본에서는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형태로 그대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어, 이 이유는 왜냐면 은 한글은 각주나 문단번호라든지 뭐 수식 이런 여러가지 한글에서 쓸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인 디자인이랑 호환이 안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작가님들은 한글에서 파일 작업을 하는데 가져오면서 어, 원하는 파일이 어, 옮겨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 이 파일처럼 한글 자체 내에서 어떤 효과를 많이 준 파일일수록 인디자인으로 이렇게 완성된 형태가 옮겨올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보통 작가님들은 이렇게 원고를 보내실 때 텍스트 기반으로 된 한글 파일을 보내시는데요. 이런 걸 받게 되면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하셔서 파일 형식을 우리 인디자인에열수 있는 어, 텍스트 문서라든지 어드 문서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셨으면 그 파일을 인디자인에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d 를 누르셔서 저장하신 파일을 가지고 와보세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어, 인디자인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본 텍스트 프레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해드렸고요. 어, 텍스트를 하, 인디자인으로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